안녕하세요 <웃음> 생방송 뮤직뱅 이러면 해야 되나? <웃음> 안녕하세요 미스뱅크에 찾아온 브레이브 어. 거 같습니다 짝짝짝 저희 오늘 컨셉은 아. 땡땡이에요 복고인데 아, 네, 네. 상큼하고 좀 뭔가 틀틴튀는 느낌의 땡땡이 어. <웃음> 저 오늘 얼굴에 큐빅 붙였어요 내 이거에 사면? 얼굴에 큐비 처음부터. 블링링하자 여기 보석도 있어. 밤에 아, 여어 아, 여기 보석도 있 아, 여기 보석도 아, 여기 보이어 아, 여기 도 있어. 아, 여도 있어. 아, 여기 보석 보석도 있 아, 여는보석 아, 어 아, 여기 아, 힘들어요. 제가 셀카 진짜 못 찍어요. 제 친동생이 언니는 셀카 찍지 말라어요 이렇게만 쳐 그렇지. 누나가 셀카 진짜 잘 찍는데. 그것은 색감 보정을 제가 정말 잘하거든요. 그것이 비법이랄까요? 일반 카메라로 찍고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비법이랄까요? 그것이 야 그치야. 그리고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각도가 있잖아요 아 자신의 얼굴을 잘 알아 잘잘 음. 네 자신을 알아 비법 첫 번째 내 자신을 알아 비법 두 번째 색감 보정을 잘하라 비법이랄까요? 진짜. <웃음> <왜>? <웃음> 죄송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네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으시가요 네,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와, 각도를 많이 찾습니다 어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는 전봇대요 네?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찍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음. 우울하고 슬프고 네, 저 그런 걸 좋아해요 뭐나... 네. 아, 이건 안 좋아 아, 뭐안 써요? 아, 짤리 안 좋아해 오, 힘드네 많이 먹고 힘내세요? 네. 머리부터 먹는 거예요, 원래 잘요? 음. 맛있어 머리부터 먹는 게젤릴 맛있게 먹는 비법이랄까요? 제일 <웃음> 이해가 된 거야? <웃음> 음 맛있는데? 베코 젤리 음. 오늘 그 드라이 리허설 뮤직뱅크에서 하잖아요 운동화를 신고 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쳐져서 <웃음> 그래서 약간 예감이 좋아요 확실히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랑 구두를 신고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너무 리허설을 잘 맞춰서 기분 좋게 무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통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 잡을 때 오늘은 특별히 리본을 매어 보았습니다. 하얀색 리본. 이따 무대 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디를 바르고 있습니다. 필수죠. 필수. 운동 열심히 해서 제가 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바를 때그 느낌이 나요. 대회 나갈 때 검은 거 바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딱. 지금은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빠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다녀오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녀오겠다 다녀오. 다녀오. 다녀오. 안녕. 안녕, 여 안녕, 안녕, 여기는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분 안녕, 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를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분 배알머요한 네, 바퀴 싸라락 돌아주세요 안녕 안 네. 예쁘다 아 진짜 진짜 예뻐 안시락잠 잠깐만 돌으라면 돌지요 이게 한 방에 만 방에 돌을 진짜 어지럽거든요 <놀라> 저 끝에 새로운 변신을 한 친구가 있어요 어. 멤버 중에 유일한 단발머리 친구가 아. 오늘 없어요 멤버가 <놀라> 바뀌었어요. 아 저기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신데 세면머신가요? 아니에요 헨선데. 헨선데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왔었는 아, 음. 들어본 목소리가 그래. 원래 어, 원래 어, 이런 거할때눈 자체... 가려주고 원래 코막고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체 음성 분인가요 자체 음성 분존. 뭐 유나랑 많이 닮으셨네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웃음> 오늘 아, 네. 이게 무슨. 변화인거죠?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음. 어떻게 긴 머리로 사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어떻게 긴 머리로 사세요? 저 너무 불편한데? 처음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아, 너무 불편해 되게 잘 어울려요 리허설 하는데 춤추잖아요 응. 계속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 <웃음> 처음에서 마지막일 것 같고요 많이 보세요 이리 <웃음> 메이크업도 이 게임의 실력은 또 하고 있어? 네 <웃음> 마침 보셨군요 <웃음> 제가 유정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요 방에 들어 만 가면은 항상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니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 하이지 얼마나 되셨나요? <웃음> 이거 연습생 <연스펙> 때부터 했으니까 <웃음> 아 정말요? 한 5년? 진짜?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그리고 거예요.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친구 초대 맞춰요. 같은 거 하면 네. 그거 잖아요 아이템 같은 거 사실 네. 어제 걸린다. 은지 씨랑 유나 씨를 인지. 이용했어요 전화했어요? <웃음> <웃음> 반응이 있던 거예요? <웃음> 뭐, 나 그냥 씹어줘 나 은지는 <웃음> 대답을 안했어요일시 인식, 네? 유나는 네. 네. 뭐라 그랬지? 이 게임이 재밌냐 그랬나? 네. 어. <웃음> 저희 오늘 막방 날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윤아 유나 형 모르었어요. 진짜? <웃음> 언제? 꿈에서? 나 <언제>? 뭐. <웃음>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씁쓸했거든요. 슬프고. 네. 근데 우리 맞아요. 날것 같은데. 우리 막상 오늘 되니까 <웃음> 괜찮아 이게 아직 무대하기 전이라 그래요. <웃음> 씨. 근데 오늘 되니까 <웃음> 괜찮다니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안 괜찮을 거야. 오늘 되니까 괜찮아졌다니까. 이러다가 유나 이따가 펑펑 울 거거든요. 이제 막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다녀오겠습니다 막 올게요 화이팅 저희 오늘 응. 막방을 기념하여 우리 한번 응원을 해볼까요? 시작. 브레이브 브레이브 화이팅! <웃음> 와! 공감하가요 <동일한가요? 웃음> 안녕 저희 이제 막방 끝났습니다 인기가요로 막방을 마무리했고요 제가 지금 일일 리포터처럼 멤버들한테 막방 소감을 들을 거예요. 사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막방을 끝내고 인터뷰를 해야 막방 인터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누구부터 할 거냐면, 제 앞에 있는 지금 머리를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 미오 언니? 저기요. 아, 누구? 이분도 봐. 어떡해.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아, 저기요. 어,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예, 막방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이 매워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 물죠? 너무 슬프네. 물 아, <웃음> 어, 설정을 아주 <웃음> <웃음> 끝까지 하시네. 물주면 안할줄 알았는데.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일단 멤버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했고, 사실 3년 5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음. 정말 기대도 많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과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음.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컴백하자마자 장마도 <웃음>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가 또더 그렇죠. 심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걸 해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방송 너무 오랜만에 해서 너무 즐겁고 저는 좀 행복했어요 저희 댄서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그렇고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인저님도 아, <웃음> 그렇고 어,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 <웃음> 은지 언니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일 수고했습니다. <웃음> 아나할 아, 말이 있는데, 음, 네. 네. 내가 오늘 은지 머리를 뭐야? 자른 걸 처음 알았어요. <웃음> 그래 진짜 관심 없어. 은지는 이틀 전인가3일 <웃음> 전에 잘랐다는데 그것도 무대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멤버들 뒷모습을 다 보잖아요. 은지 씨 머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네. <웃음> 근데 내가 이거를 무대를 끝나고 말하면 내 <웃음> 무대를 실수할 것 같은 거야. 나, 은지 머리 잘랐네, 은지 머리 잘랐네 <웃음> 이 생각밖에 안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까 무대 위에서 은지한테 <웃음> 은지야 머리 잘랐네 <웃음> 다시. 멤버들이 다뒤돌아보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저의 마지막 그대 소감이었습니다 아 여기 가여기서 왕박을 했는데요 어저께 사실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기분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전날 밤이 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민영 언니도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이 또 자기 전에도 큰 바탕 얘기하고 내일 울면 어쩌지? 이랬는데 눈물은 안 났고요 <웃음> <웃음> 어, 이번에 코로나 그리고 태풍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많은 것들 때문에 팬분들과 도 함께 못하고 좀 뭐가 네, 없어서 야, 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구가 지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아무튼 저희의 운전만의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또 다시 멋진 모습으로 또 막방송에서 만날자고, 여러분. 네. 그때까지 안녕, 잘지내 안녕, 잘지내